아무리 좋은 글이어도 어떤 출판사한테는 내 글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똑같은 글이어도 어떤 출판사한테는 최고의 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글리쌤 작가 이종서입니다. 어, 직장 다니면서 책을 쓰고 싶은 어, 분들이 꽤 있죠. 자,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내 직장 넘어 내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아니면 그저 글쓰기가 좋아서 독자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자기 책을 아, 자기 이름이 적힌 책을 그냥 서점에서 만나고 싶어서 사실 어떤 동기여도 굉장히 멋있어요 어떤 이유여도 괜찮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글쓰기 강의를 다녀왔어요 제가 가끔 이제 글쓰기 강의를 가고 책쓰기 강의를 갑니다 근데 글쓰기 강의를 가도 책쓰기 강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쓰기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럼 딱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에 다닐 때 책을 쓰려면 첫 번째 시간 관리가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원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책을 쓰려면 시간 관리부터 돼야 되는데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는 건 철저하게 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버려야 되죠. 내가 8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직장에 매여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내가 책을 쓸 수가 없죠. 당연히 일로 내가 집중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내가 나한테 남겨진 시간 하루 중에 남겨진 시간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뭐 오전 낮은 나한테 할당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남는 시간은 퇴근 후 그리고 출근하기 전이죠 자 출근하기 전두시간과 퇴근 후에 두시간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네시간은 확보를 해야 나한테 온전하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은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이런거 다 빼고 책상에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 여러분들한테 10시간, 8시간이 그냥 주어진다고 해서 책을 쓰는 게또 마냥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진행하는 책쓰기 강의에서도 전업주부, 하루 종일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전업주부가 있었고 그리고 직장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무조건 전업주부, 시간이 많이 남는 전업주부가 직장인보다 글을 더 빨리 쓴다거나 완성하는 경우가 100%가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어도 내가 그걸 어떤 식으로 쥐어짜 가지고 나한테 할당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건 책쓰기뿐만 아니라 어떤 도전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후속 책을 집필할 때 본업이 있기 때문에 책쓰기가 나의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할당된 시간에 무조건 집중을 해서 해내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무조건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먹고 이제 회사에 가서 이제 일을 또 하죠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집중 있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게 끝나면 기계적으로 다시 글 쓰는 사람으로 돌아와요. 퇴근을 해가지고 내가 10시에 퇴근하든 11시에 퇴근하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오늘은 10시 퇴근했으니까 자자. 오늘은 11시 퇴근했으니까 내일 일어나서 하자. 근데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병행이 돼야 돼요. 절대 다른 걸 해놓고 몰아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효도. 나중에 몰아서 못합니다. 중간중간에 효도를 해야 돼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몸이 다 골아가지고 나중에 몰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몸 상태가 괜찮아도 하루에 30분씩 병행을 해야 됩니다. 몰아서 내가 나중에 1 0 0 0시간 몰아서 운동해야지? 절대 안 돼요. 자,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키우던 책쓰기를 하던 간에 나중에 몰아서 해야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몰아서 해야지. 나중에 경험이 쌓여서 몰아서 해야지.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몰아서 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내 원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확신을 가진다는 거는 내 원고가 무조건 아주 좋은 책이 될 거야. 이런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확신을 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1 플러스 1은 2니까 이거는 진리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명백한 진리나 명백한 사실이 아니어도 글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글을 써야 그 확신에 가까워집니다. 누군가 한 명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는 게야 이거 써서 뭐하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글을 쓴다는 거는 이미 내가 확신을 가지지 않고 글을 쓰는 거 그게 그대로 나타나요. 나도 내 글에 확신을 가지지 않는데 내 글을 읽어볼 출판사나 독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확신을 가지게 내가 할수 있을까요? 말이 됐든 글이 됐든 내가 확신에 차서 말하고 확신에 차서 글을 쓰는 거는 상대방한테 전달이 됩니다. 내가 확신에 차서 글을 썼는데 그 출판사가 내 글이 별로라고 해요. 그러면 그 출판사하고는 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출판사 등록된 곳만 몇만 군대가 되고 올해 떨어졌다고 해서 내년에 준비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출판사가 나하고 맞지 않았으면 몇분 뒤에 그냥 다른 출판사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가지수를 늘려가고 기회의 경우수를 늘려가면 되는 뿐이에요. 일단 글을 완성하지도 않은 채로 자 불안거리를 자꾸 가져오면 이 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출판사가 유명한 저자만 데려다가 책을 쓰게 하지 않습니다. 신인 저자한테도 항상 기회를 줘요. 자, 그 비율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경력자만 데려다가 글을 쓰면 되지 신인 저자한테 왜 기회를 줍니까? 유명한 사람만 데려다가 글을 쓰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유명한 사람만 데려다가 글을 쓰게 할 수가 없죠. 이외에서 작가님만 데려다가 모든 출판사가 그런 작가, 자 그런 작가만 데려다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신선한 온고를 가진 저자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글 쓰는데 엄청난 자본이 드나요? 글 썼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명확하게 안 나와도 그건 나한테 남는 겁니다 내 인생 기록이 될 수가 있고 100% 일때 확신을 가진다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100% 환경이 다 받쳐 줘요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이럴 때 내가 힘을 내고 화이팅 하고 야할수 있다 이런 거 확신은 다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확신이 조금 더 줄어들 때도 내가 하고자 한다면 하고 싶다 하면은 끝까지 그걸 완성해 내는 사람이 무조건 해내는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책을 쓰려면 첫번째 시간 확보 이 시간 확보는 악착같이 해야 됩니다 결과를 내려면 어떤 도전이든 시간 관리는 아주 목숨 걸고 해야 돼요 특히 병행을 하려면 자 두번째는 내 글에 확신을 가진다 첫번째 책인 경우에는더 그래요 나를 위한 글쓰기 보단 상대방 독자를 위해서 내가 이 글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상대방한테 집중을 해 가지고 그걸 콕 집어 줄 수가 있어야 돼요책 쓰기는 기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인드 싸움 입니다 자 마인드 싸움 이에요 아, 써보고 싶은데 자꾸 마음이 사그라드는 분들은 자 온라인 카페에서 동기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카페 링크는 하단 설명글에 나와 있습니다